예 h e r e a r from? I'm from India. In, oh, India. Yeah. 그러면 저위에사는 저 사람인데, 저. 아직... 안살 거예요. 뭐 안살 안 거예요. 제가 뭐좀 잠깐만 여쭤보려고 그러나. 안살 거예요. 아니. 증이요 아니, 뭐 불교예요. 요 불교. 불교고요불교요불교요 네, 불교? 불교? 불교? 불교? 불교라고요. 불교불교고요불교불교불교요 <웃음> <웃음> <이러는 코미디 웃음> <보다 웃음> 네, 네, 네 예, 여기까지 예, 있으면 예, 괜찮아요. 괜찮아. 지금 예. 뒤까지 다는 건데? 그만 뒤야. 그다음 그럼 이거. 여기까지. 응? 응? 응. 네. 네. 알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<하는> 거 맞지? <웃음> <웃음> 모르면 그냥 지나가기 있어! 새... <웃음> 이쪽 위에 서 위에 여기 서이렇게 네, 위로. 이렇게. 네. 여니다나 액션! 가! 가! 엄마! 오케이. 액션! <웃음> <컷>! 내가 여기다 너무 많이 발랐어 연구를 <웃음> 상처다떨어졌어 <웃음> 아니, 아그벌벌써 가요 나 여기 딴데좀 봐줘. 어렵잖아요. 아 어둡잖아요. 아니, 가야 돼. 여기서 지 뒤에 진짜. 아 아니, 농담이 아니라 여기 좀금 네? 아, 반짝... 아, 아, 아, 아. 봐요. 진짜 까아아 아파요? 잘봐봐 아, 하나 온거 같아. 요야아니 아니야? 아니야? 아니야? 아니아야 아니야? 아니야? 니야 아니야? 니 빨리 수, 말고. 아, 야, 한숨. 한숨. 한숨. 한숨. 한숨. 한숨. 한숨. 한숨. 한숨. 한숨. 한숨. 한숨. 한숨. Action. 누가 봐도 거짓말인 거 같긴 한데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<이러면서 또> <웃음> 가자, 이 아, 이런 데도 본하고 여기 방문하셨어요? 지알아다이상태를 계속 유습니다 아, 일자 어, <웃음> 아, 맛있다. <웃음> <웃음> 아, 맛있다. <웃음> <웃음> 아, 있다 맛있다. 맛있다. 맛있다. 맛있다. 맛있다. 아아다다 맛있다. 아, 아, 다 맛있다. 맛있다. 맛있다. 맛있다. 맛있다. 맛있다. 맛있다. 맛있다. 잠깐 어이, 아 잠깐. Fully... <웃음> <깨 웃음> 아 미안하다. 아어아아아아아아아 다시 돌아왔습니다. 이거 나오니까 깜짝 놀라서 일어났다가 집 반쪽으로 아 아니, 뭉한... 뭐 뭉하는 하... 뭐 거야, 이거. 뭉 했네, 이 <ses Furória> 아니 어떻게 된 거야? 어떻게 된 거야? 설명 좀 해. 왜 아무가... 어떻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야?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야? <웃음> <웃음> <웃음> 곰돌이가 너무 안 보여요. 곰돌이가... 음. <웃음> 저쪽에... 어떻게 된 거야? 감정이 올라와가지고 눈물 나는데 가볍게 요한번 하고 이거 네. 뭐예요? 하루 네. 잡고 있으면 많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요?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정도까지 해야 되나 어느 정도껏 해야지 이렇게 하고 내가 <웃음> 정말 요만해 해야 될거 아니야 재성 <웃음> 씨 엄마가 난리예요 재성 씨수기 잘했다고 내가 칼잘 쓴다 보니까 사람만 비치더라고 그게 뭐예요? 근데 그게 뭐예요? 칼 잡고 있으면은, 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. 칼이 손에 착착 감기는 게, 제가 손재주가 좀 있었나봐요. 하로잡혔죠 나이가 썰어. 사로잡혀요? 그렇지 않으면 제일 걱정이 없 아줌마 사절이군. 예상 못했어. 생양파 먹으면서 하자는 얘기는 아니죠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너, 너, 소리 때문에 내가. <웃음> 다음부터 자랑되죠 아, 감독님 다시요. 그 대사 해야 되는데. 그래, 들어갈게요. Mm 죄송합니다. 라지, 라지 고무였어 마지막 이제 차를 준비하고, 이제 방금 제가 딱 들어가는 부분을 이제 다. 우리, 우리 구역을 넘으면 우리, 우리 구역을 넘으면한번 봐. 여기까지입니다. 한번 봐. 한번 봐. 걱정되는 거 있다고. 그거 좋은데. 아, 제가 웃 말았어. 너 <웃음> 어떻게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거 없는 그곳은 나에게 지옥이었어! 가 어디다 내고 말씀하시나요? 자꾸 제가 가슴에 대고 얘기를 해요. 나 진짜 짜증나게 이제. 다시 가야 될거 죄송합니다. 자꾸 제가 가슴에 대고 얘기를 해요. 나 이제 이제. 하겠습니다. 네. 아, 하한 네. <웃음> 어. 번만 더 할게요. 번만 더. <웃음> <웃음> 아. <웃음> 아그 <처음에> 진짜 웃겨. <웃음> 어? 아? 아 무서워. 나 이것만 하면 되겠구나. 피하면서 <목소리> 왕크피하면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다시 하겠습니다. 패션!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있거 <웃음> 아니 이렇게 신거뭘원하신가 아니, <웃음> 아니 진짜 유혹하듯이 그 어, 그래, 그런 어, 그런 거. 이렇게 누보이 아, 어.. 오. <목소리> 어. 어. 아, 저 형수님 이러시면안 됩니다. 아니, 왜 웃어? 저 아, 왜웃저 소리가 다 들린다. 아, 진짜. 아, 아, 아, <목소리> 왜, <목소리> 아 너이 자식 내가 너 얼마나 믿었는데? 닥치거래 민준아. 마지막이에요. 카메라도 께야 돼. 잘 보이게끔. 눈빛이 따라간다는 느낌이좀 차나. 안 돼. 눈이 좁아서아 진짜로. 아프니? 그렇게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니까 그러니까 참아야 된다며요 뭐라고? 야, 아빠. 예, 알겠습니다서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